자, 플레이어 이제 스토리 중에 만나는 건데 이게 필살기 연출도 있고 해서 아마 신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스킬은 이제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스킨은 아닌 것 같고, 아직 아이콘이 없잖아요? 네, 뭐, 뭐 전체 돌진기에 감염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, 나온다면. 필살기는 모션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보도록 할게요. 야, 표범 데리고 다니는 큰 누나다. 이 말씀입니다. 장녀, 장녀. 내가 말한 건큰 누나. 장녀, 우리 아까 장녀. 아, 여동생이라고 그랬나? 아 대충 장녀로 퉁쳐. 자, 우리 큰, 아,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겠다. 우리 큰 누나. 그지 잠깐만. 세게 때리지 말고, 아, 안 때릴게요. 자, 안 때립니다. 한대 맞아보겠습니다. 와! 야, 이건 들림 없다. 야, 이펙트가 이건이 정도급이면 이거 신캐다, 이거. 귀기도 해라. 나온다, 이거. 와! 와! 와우. 그냥, 그냥 공격도 뭔가 좀 심상치 않 아, 심상치 않지. 들어서 그냥 공격도 뭔가 심상치 않대. 도망치 놓을게요. 도도도 자, 드디어 옵니다. 벌을 내려드리요 와우 야 이정도 이펙트다? 이거는 무조건이다 아 이거는 무조건 캐릭터로 나온다 신키로 나온다 그죠? 벌을 <웃음> 사라지세요